논리가 있어도 있는 게 아니다 논리가 없어도 없는 게 아니다 고품격 무논리 토론쇼 SVT 아, 논리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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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꿨습니다 자, 논리가 있어도 있는 게 아니다 <웃음> 논리가 없어도 없는 게 아니다 SVT 논리나인 지금 시작합니다 아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해볼 텐데요 네? 시작하기 전에 진행 방식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토론은 팀전으로 진행되고요 아 그렇습니다 토론이 시작되면 각 팀은 돌아가면서 논리를 하나씩 펼치게 됩니다 아, 네? 네 자, 상대 팀에서는 논리에 대한 반박이 가능하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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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세개 아, 이거는 아, 이거? 아, 아. 저희가 손세개를 뽑았죠. 왼쪽 팀이 손세 개, 오른쪽 팀이 눈세개인데요 자,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리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 아, 오른쪽 네네. 팀부터. 쭈이 저희 쪽부터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는 일단 팀명부터 제대로 정하고 아, 팀명부터 네. 이름부터 정하고 가 논리나이신데 오른쪽 왼쪽은 좀 아닌 것 같아서요. 네. 네. 좀고급스러운 그, 네. 단어를 좀 네. 생각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급스러운 단어가 뭐가 있죠 시간이 뭐나요? 시간 1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뭐 일렉트로닉 퍼포먼스 죄 o 합니 e m e m 이 e m 이 t e a 이 t e a 이 team, 해주 e a m 이 t team, 이 team, e team, 이 t e a t e a 인이 t 이 team, 이 t e a t e 이 t e a 이 e e 전이 자 인텔팀으로 할게요 인텔, 인텔, 인텔, 인텔, 인텔, 인텔. 저형 브랜드 같은 팀 죄송한데 인터스텔라를 해주시면 안됩니까? 알겠습니다 인터스텔라, <웃음> 감사합니다. 인터스텔라 감사합니다 대충 그래도 느낌이 고급스러우니까 아, 네. 네. 인터스텔라 좋아요. 팀으로 자, 인터스텔라. 왼쪽 팀도 팀 이름을 바꾸시겠어요? 저희는 현재 자, 현재 팀이요? 알겠습니다 아, 아, 아, 인터스텔라, 아, 네. 아, 네. 어, 인터스텔라 팀부터 네. 원리를 펼쳐주세요 네 일단은 인터스텔라 팀은 먼저 네. 네. 우리 디노 가문 해보겠습니다 자자 여러분 눈세개 네네네 손세개보다 훨씬 유용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왜냐? 눈을 어디다 둘수 있을까요? 어디다 마음대로 둘수 있어요 아 어, 그렇죠. 그렇죠 제 네. 마음이잖아요 제한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 눈을 바깥이 아닌 제몸 안쪽으로 넣는다고 생각해요 야오 그럼 그럴 때면 어떻게 될까요? 되게 따가울 것 같아요 눈이 아니죠 제 몸의 위, 간, 뭐십이지장 모든 곳을 검사를 할수 있는 거예요 간이 안 좋다 바로 병원 가야지 바로 알고서는 자가진단도 가능하고 너무 다양한 근데 의료적인 세계가 최고입니다 의료적인 직접 그런 게 없으면 반박합니다 자 결국 논리를 좀다 있어요. 듣기 전까지 네네. 이렇게 반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런가요? 네. 리 페어플레이를 <웃음> <피어> <웃음> 좀 하겠습니다 굉장히 페어플레이를 하신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웃음> 굉장히 페어플레이를 <피어> <웃음> 일상하시기서 <누구시죠? 일상편에서 웃음> 이렇게 누구시지? 살아오시면서 이렇게 많이 혹시요? 해본 적이 없으시죠? 안경은 안경은 없으시죠? 네? <웃음> 무슨 불만 있으신가요? <웃음> 저희는 일단 말씀드리는 건 진우 네. 씨가 말씀하셨던 거 자가내시경을 할수 있다는 걸말씀드리시네 자가 아, 자가내시경을 못하자 네, 현재 팀 반박 네. 부탁드립니다 일단 눈이 위에 있다면 위밖에 보지 못하고 그쵸? 간에 있다면 간 밖에 보지 못합니다 간 보지 마십시오 <웃음> 의사 위사가 아닌 이상 어떻게 이게 궁금하지 아, 마세요. 네. 동양인지 네. 위영인지 어떻게 아실 겁니까? 모릅니다. 그렇다면 손세개의 장점은 뭘까요? 네. 아 네. 뭐 그거는 어, 제가 뭐지. 살포시 한번 얘기를 예. 해 드렸으니 나가시죠. 네. 뭐아뭐 아, 뭐, 나가지 않아도 그냥. 아, 나가세요. 네.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잠시만요. 컴퓨터 게임 좋아하시죠? 어, 네, 좋아합니다. 컴퓨터 네. 게임 할때 옆에 막 이렇게 컵라면 막 이렇게 쌓아 놓는 걸로 압니다. 아, 어, 네, 네, 네. 근데 막 이렇게 컴퓨터 게임하다가 아우, 네. 어, 흐름 끊기시는데 너무 배고파 네. 근데 네네. 컵라면 먹고 싶어 네네네. 여기 갑자기 한 손이 이렇게 있어 손이 그렇게 깁니까? 아, 뭐 길죠? 팔도 길게 나요 저희 멤버 좀 짧습니다 손은 팔로 인정합니다 손이 좀 짧습니다. 네. 어쨌든, 게임하다가 흐름 끊기지 않겠다? <웃음> 먹고. 있네그 부분이 좀 굉장히 편리하고 손이 많으면 자 젓가락 게임, 젓가락 게임을 전체적으로 <웃음> 유리합니다. 무조건 이깁니다. 그리고 하나빼기. <웃음>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발발고 하나 빼발고 묵지빠 다낼 수 있어요. <웃음> 많이 되니? <웃음> 아, 많이 되죠 <웃음> 정숙해 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인정합니다. 여러분. 네. 비 오는 날에 네, 네. 짐을 한가득 들고 우산을 하나를 더들수 있습니다 좋지요? 짐을 좋지요? 한가득 들고 궁금합니다. 핸드폰을 보면서 갈수 있습니다 어,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는 가수지 않습니까? 팬분들께 하트를 날려드리죠 손하트가 <웃음> 3개가, 3개가, 3개가 갑니다 야! 야! 만약에 팔이 3개가 갑니다 엉덩이에 있다면 간이 의자도 가능합니다 아 간이 의자 그쵸?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엉덩이에 달려있다 도겸 씨 <웃음> 예. 도겸, 도겸, 뭐라고요? 손이 <웃음> 엉덩이에, <달려있다. 웃음> 엉덩이에 달려있다 자, 자 이거 못 보여주시면 인정 안 하고 가겠습니다 손이 엉덩이에 팔인 거죠 <팔. 웃음> 팔인거네 <거죠.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엉덩이에 팔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아 이게 의자가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편안하게 달려있어요 그렇죠. <웃음> 제가 지금 팔이 여기 달려있어서 그런데 사회자님 네. 의견 있습니다 네. 손이 세 개일 때 얼마나 편한지 제가 한번 설명해보겠습니다 네. 누워있을 때 핸드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핸드폰을 사용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두 손을 다 사용하시죠 왜냐면 누워 있을 때 떨어뜨리기 쉽기 때문에 네, 네. 그렇죠. 네. 하지만 손이 하나가 더 있다면 손이 만약 세 개라면 네 쉬이. 간지러운 곳을 긁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핸드폰을 하다가 <웃음> 아, 엉덩이가, 엉덩이가 가려워요. 가려워요. 엉덩이가. <웃음> 엉덩이가. 아니 저희는 엉덩이가려운 중에 그 어, 어디가 가려우시죠? 등이 가려울 수 있죠. 등이 가려. <웃음> 그럼 등이 등을 긁을 <웃음> 수 있어요. 등이 너무 가려워 핸드폰 하고 있는데 핸드폰은 끊기 싫어. 그런데 손이 <웃음> 하나가 더 있다면 <웃음> 등을 긁을 수 있습니다. 근데 도균 씨 손이 안 유연하면 어떡 하죠? 그럼 못 끓는 거죠 자, 같은 팀 공격 금지입니다 아, 반박하겠습니다 네, 네, 네, 반박하겠습니다 반박, 반박 듣겠습니다 자, 자해 주십시오. 어, 뭐 호시 씨 의견 잘 들었습니다 게임하다가 옆에 라면을 먹는다고 하셨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화면을 주시하고 있는데 그 손은 라면을 어떻게 찾는 거죠? 눈 하나가 더 오. 있어야 찾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 오. 지금 눈이 두 개가 있다고 눈 하나는 다른 데로 돌아갈 수 있나요? 그렇게 돌아가지 않죠 <웃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 눈이 그렇네. 하나가 더 달려야 이렇게라도 먹을 수 있죠 아, 눈이 여기 달려있는 이렇게 건가요? 네, 이렇게, <웃음> <웃음> 이렇게라도 그러면 눈세 개, 3개, 손세 개가 딱적당한 네. 어, 자 현재 팀정숙해주세요 네, 그리고 하트 세개 3개. 하트 세개보다 일단 팬분들과 눈을 보면서 소통을 해야 됩니다 눈세개가 달리면 팬 여러분들 더 많이 볼수 있죠 <웃음> 자 우리가 돌출무대 나갔을 때 뒤에 팬분들 계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앞에 인사드리고 뒤에 인사 한꺼번에 드릴 수 있죠 눈을 아이컨택을 그렇죠. 앞뒤로 아, 드릴 수 있죠 손을 이렇게 흔들면 됩니다 눈에 근데 뒤에 있다고 한다면 머리카락이 가려지지 않습니까? 머리카락을 열어야죠 이렇게 이렇게까지 <웃음> 한다고요? 제 의견을 <웃음> 한 번만 <웃음> 들어보시죠 근데 네. 아까부터 저분은 누구세요? <웃음> <웃음> <놈>. 이분누구시죠이 <이건> <웃음> 분은 관리학과 분관 교수님 아분관리사무소 여러분들의 의견 속에는 보숩만이 네. 담겨있습니다 인생의 편의만을 찾는 듯 하면서도 사람의 진심은 참을 수 없었죠 여러분들이 네. 말씀하셨던 그 장점 네. 하트 세계를 날수 있다 네. 하지만 저의 의견은 눈, 아이콘택이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사람이 진심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눈빛 아닙니까? 그렇지! <웃음> 눈을 보지도 않고 손 하나 어 달렸다고 하트 날리다 이 기분이 좋습니까? 자자. 사회자님 기분 좋습니까? 보지도 않고. <웃음> 시청자분들 기분이 좋냐고요? 봐봐요. <웃음> 눈을 보고 하트를 날리는 게 훨씬 100배, 1000배 낫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지금 이 발표를 하는 이 순간에도 두승관은 눈을 보고 카메라에서 눈을 떼지 않고 눈으로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오로지 진심을 담아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게 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위 아 있습니다 네, 네. 일단 네, 부승관 씨의 네. 의견에 반박을 하는 게 네. 부승관 씨는 지금 팔이 두 개가 있다고 한 손은 두... 이쪽을 보면서 팬을 마주하면서 하트를 날리고 한 손은 그럼 다른 데다가 이렇게 아니 아니요 헛손을 하시나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그러니까 얘기하시니까 안 하시죠 손이 세개 손이 여러... 세 개라고 팬분들을 보고 두 손을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팬분이 계실 때 눈빛을 마주 보고 눈을 마주 보고 세 개를 드릴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쵸? 그 뜻이었어요? 네그 뜻이면 또 나쁘진 아, 않은데 잠시만요 자, 왼쪽 팀 일단 연결을 이요 그런, 그런 설명이었고요 네. 팔이 여기에 달려있지 않고 여기에서 나올 수가 아. 있습니다 롱팔이 될수 있는 거죠 연결 디노 씨왜 그러시죠? 아니, 생각만 하면 너무 <웃음> 징그러워요 있습니다. 네. 롱팔이 연결이 될거리고 <웃음> 여기에서 징그러워요. 가져가는 거죠 가져가는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아, 잠을 네. 자려고 하는데 부를 거야 하는데 아또 일어나 이게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웃음> 발에서 팔이 나습니다 <웃음> 이 하루를 <웃음> 마무리하는 게 얼마나 자, 반박격됩니까 아, 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예, <웃음> 계속 진행해주세요 <웃음> 여러분 아덕 셨다저 아저씨 당신들은 아까 <웃음> 어디가 어디 <감기> 감췄오셨어요? <웃음> 눈이 세개 있을 때 네네. 걸어가면서 뒤쪽에 있는 팬분들을 바라본다 했죠 네네. 팬분들이 무서워할 거란 생각은 안았습니까 야, 팔이 바르게 있면안 속겠냐? <웃음> 자꾸 여기서 톤을 그 높이시면서 그렇게 <웃음> <웃음> 더 말씀하시는 게더 무섭습니다 정중하겠습니까? 네뭐정중하겠습니까 <웃음> 정중하겠습니까? 정중하겠습니까? 네. 정중하겠습 네. 여러분들 아까 승아 씨가 그러셨죠. 눈빛으로 본다. 하지만 그 눈빛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와. 저는 지금 도겸 씨 눈빛에 너무 반했는데요. 네. 그 아, 눈이 그렇지. 얼마나 중요한다는 거예요. <웃음> <가지고. 웃음> 이 세상 사람들, 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눈빛만 줄수 있습니까? 손을 건네야 됩니다. 오 손을 건네서 잡아줘야지 그 사람과 함께 갈수 있고 감정 전달이 되는 근데 많이 거죠 근데 만약 손이 엉덩이에 닿아있다면 <웃음> 그러면 엉덩이라도! 어, 진심이 중요한 지우수. 거죠 그래. 세상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오와. 일어날 수 있는 게 바로 그리고 손이 세 개라면 치. 더 많은 사람들과 같이 손을 함께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샤워를 할 때도 머리를 감으면서 양치를 할수 있습니다 <웃음> <웃음> 어머나 그거 너무 좋다 양치를 하면서 몸을 씻을 와, 수, 수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진짜 유용하다 엄청나 유용하다. 팔이 세 개라면 방금에 되면 엄청나게 맞을 겁니다 네반갑 저는 반말하겠습니다 승관 씨 옷을 한번 벗어주세요 네 봐보세요 요즘 이 세상들의 옷은 네? 다두팔 위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돈이 없어봐요 어? 어? 네 네? 네? 네. 어, 돈. 세 팔이 네? 있는데 돈이, 돈이, 돈이 없어요 거예요. 근데 옷이 필요해요 근데 맞춤 옷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두팔 달려있는 옷을 세 세팔 갖고 어떻게 입을 거예요? 뭐라고요? 아니야 <웃음> 아니야. 아니, 그러면은 잘 그러면 저기 옆에 계신 분 안경도 두 팔밖에 없는데 <웃음> <웃음> 저 어떻게 하실 <하신> 거예요? 자자 <웃음> <저, 웃음> 방금 저희가 우리가 어 한길로도 잘 알려주고 제가 아니, 아니 왜 그러시죠? 제가 막겠습니다. 내가도 봐 말이 안되잖아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웃음> 늘 비장의 무기는 마지막에 나오는 방법입니다. <웃음> 우리 팀의 메인 히든 멤버 혹시 그게 이분입니까? 맞습니다. 저도 미심쩍긴 한데요.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눈은. 굳이 몸이 아니어 다른 곳에도 둘수 있습니다. 어디 어디는 말이 그거는 안 되는 말이 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됩니다. 그건 어딘가 어디가 안 됩니다. 신체 내부에서만 가능합니다. <웃음> 아 그래요? <웃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저희 마지막 비장의 무기. <웃음> 네. 자, 괜찮아요 아, 비자 어, 용기예요 어, 아, 목이 아, 뭐, 어, 어, 아프다 야, 과학자 같아, 과학자 한 20년 동안 연구하다 어, 아, 이거 타인 아니야? 어, 어. <웃음> 어. 자, 현재 <웃음> 팀 진행해주세요 발세세 발? 발? 손세요손세개 응, 네. 손 좋은 거 있어요 여러분, 뭐 먹는 거 좋아하시죠? 네. 예, 그렇죠? 그럼 이제 햄버거 세트 먹을 때한 수는 햄버거, 한 수는 감자튀김한 수는 콜라 이렇게 세개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영화관을 가면 같이 이렇게 어, 네. 할수 있는 거죠. 그리두 손을 이렇게 먹고 이거 로 이렇게 먹는 거세개 번갈아가면서 말하고 있다 달라요 그리고 자, 이제 반박 정중하지. 그리 이제 영화관 자는데 만약에 혼자 가면 한 수는 파쿤, 한 수는 영화표, 그리고 한 수는 콜라 아니면 마실 거아 이렇게 혼자도 편하게 영화를 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너무 편하네요. 아, 편하네요 아 좋습니다 영화관을 많이 다니는 입장으로서 정말 이보다 편할 수 없네요 이주제는 저희가 완승인것 것 같습니다 반박하니다 마지막 사실은 아까 DA 말했던 그 손색에 만약에 있으면 <웃음> 한손 콜라 한손감자튀김한손 햄버거 하는 건 편한 거 인정하게. 오, 인정하자. 맞아요, 인정하 근데 사나...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감자튀기나 햄버거랑 콜라 세개 같이 먹어요? 번갈아가면서 그렇죠. 번갈아 번갈아 번갈아 번갈아 먹는 거지. 한입씩 조금 조금 어? 먹으면. 그러면 필요 없잖아요. 두손 있으면 충분해. 왜냐? 그렇죠. 다양한 양념이 다. 감각은. 나중에 해도. 그리고 25년 네. 동안 네. 두 손으로 네. 너무 편하게 살았어. 맞아. 저희도 두 손으로 너무 편하게 살았어. 맞아. 아니 그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영화관 만화장 만화잖아요. 근데 영화관 표. 콜라랑 팝콘 있잖아 근데 왜? 영화관 들어가는 순간은 영화, 영화표 사실 필요 없어 그리고 영화관에서 핸드폰 <웃음> 만지는 거는 <웃음> 잘못한 거까 핸드폰 만진다고 안 했습니다 어? 아까 이해했어요 들어갈 때 <웃음> 들어갈 때 들어갈 때 그러면 들어갈 때는 어떻게 그러면서 뭐고지 그것도 잘못한 거지 걸로 가면서 먹는 거. 사실 잡을 수는 먹어도 잘이다, 됩니다. 잘했다. 맞아. 걸로 가면서. 맞다 이거입니다. 네, 약간 그런 거요.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자, 라스트로 네. 하겠습니다. 네. 자, 뭐 준이 말 이해됩니다. 사실 뭐 들어갈 때손세 개면은 뭐 티켓 그냥 주머니 넣으면 되고 네. 핸드폰도 주머니 넣으면 되고. 근데 바지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바지가 내려가. 대요 바지가 내려갈 수 있어. 요 바지가 크바지내 있을 수 있어. 요벨트도왜 있습니까? 벨트가 없다. 그렇게요. 그러면은 벨트 역할을 손이 해주는 거죠. 여기에 만약 손이 있으면. 잡고 가는거죠? 잡고! 거죠? 약간... <웃음> 뭐, 멜빡 그러니까! 멜빡 역할을 춤출 때, <웃음> 춤출 때이 <웃음> 예, 허리띠 잡으면서 <웃음> 예. 약간 멋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웃음> 멜빵 <멜빡> 역할을 <웃음> 해주세요 민규가 허리띠 네. 잡으면서 나 확실히 춤 얘기하니까 <웃음> 음, 엄청난 장점을 발견했어 <웃음> 봐봐요 저희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으로 자, 하겠습니다 손세개 음, 뭐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연습을 할때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연습할 때 앞모습을 보면서 춤을 연습하죠 네. 근데 눈이 뒤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에? 그러면 뒷모습까지 다 이쁘게 각도를 잴수 있는 거예요 뒷모습 아, 그랬을 도 어떻게 했어요? 뒷모습도 섹시하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거울이 있다는 각도 uh 그렇죠 그쵸, 약간 네. 이렇게 했을 때 보면은 어? 각도가 좀틀어는데 어? 살짝? 그러면은 사방에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그럼, 앞, 왕, 완벽 완벽한 대스. 각도 어 아, 좋네요 완벽댄스 그러면 춤을 안 추는 사람들은요? 그런가요? 진짜 세계로 를받겠습니다 머리 위쪽 가장 잡기 힘들었던 곤충이 뭐입니까? 잠자리. 잠자리죠. 잠자리가 왜 잡기 힘들어요? <웃음> 저는 콩벌레. 콩벌레는 저는 바퀴벌레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잠자리는 왜 힘들었냐면요. 잠자리는 뒤에도 눈이 달렸다 해서 시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뒤에 눈이 달린 게 아니라 360도로 달려서 시야가. 제 아래 아닌 그렇게 하면은 우리도 시야가 그렇게 넓어진다는 뜻 아닙니까? 그럼 당신이 뭐, 잠자리가, 잠자리가 된다는 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줄 알고 있습니까? 이런 잠자리 있습니까? 녀석 저거 안경이 딱 잠자리 같구만 <웃음> 이제 그거 잠자리입니다 <웃음> 당신이 잠자리 녀석자두좀 <웃음> 스켜주세요 저두명 생각 네. 시킬수시면안 <웃음> 될까요? 정중하세요 당신 자. 되게 거침없네요 <웃음> 저, 저, 마, 저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고 되겠습니까? 마지막이 마지막입니까? 네. 마지막이 진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살짝 구질구질해지는데 구질구질? 구질구질? 구질구더 누를 수 있으니까 구질구질까지 하지 맙니 마지막으로 네 카메라도 요즘에 3 6 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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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미 다 얘기를 <웃음> 네. 한것 같아서 저희는 이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구질구질하게 네. 더 이상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구질구질했나자양팀 <웃음> 네. 모두 더 이상 펼칠, 펼칠 논리가 없는 것 같으므로 이번 주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논리에 설득 당하셨는지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길 <웃음> 네. 바랍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이 정말 재밌을 것 같군요 댓글에서 싸움 구독과 해주시죠, 좋아요 그리고 댓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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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스텔라. 인터스텔라 팀입니다 l a r Interstellar. Interstellar. Interstellar. Interstellar. Interstellar. Interstellar. Interstellar. Interstellar. Interstellar. Interstellar. Interstellar. Interstellar. i n t e r s t e 네, 네, 좋아합니다 어, 많은 그런 컨텐츠물 좋아하시죠 근데 어떤 게달렸을까요 오른쪽 상단을 보세요 연령대가 있습니다 어, 좋은, 근데 네, 평생 6, 7나이가열세다 만화만 보실 거예요? 아니죠 영화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고 싶을 텐데 그 연령대 때문에 못 봐요 어벤져스 그렇죠 그런 거 아주 너무 불편하네요 그리고 또한 열세 정도면 이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기억나시나요? 실로 매달거나 치과에 가서 아프게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아파열살 때는 이미 다 자지 다시... 아니, 아니 저는 뽑히고 좀 느렸네요 조금 진행, <웃음> 진행 중인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저는 60세로서 좀더 다양한 걸더 즐기고 느끼면서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있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자, 자, 여러분,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육체 나이, 육체만 열 살로 돌아간다고 근데 내 나이 2 4 살이야. 여보 봐도 되는 거야? 다 봐도 돼? 아니면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선배님. <웃음> 아니에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아, 아 그렇네아니 아, 네. 정신 연령만 나이되고 네. 육체랑은 다 시. 아, 내가 열 아, 살인 10살이 거잖아 아, 그렇죠. 열 살인 거. 정신 연령만 치가 되는 겁니다. 일단 육체나이 십 세면 일단 여러분들도 십 세를 거쳐 오셨겠지만 체력이 정말 엄청납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뛰어놀아도 체력이 달지 않고. 그리고 만약 저희가 열 살로 돌아가잖아요? 네네. 더하기 빼기 난리납니다. 더하기 난리나요. 여기서 할수 나누기? 나누기까지 할수 있어요. 삼은 <웃음> <기가 막힙니다>. 의견 인정합니다. <웃음> <웃음> 천대성을 갖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무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열 살로 돌아가죠? 아이돌의 음. 노래 작곡. 하, 이런 열살 사람 없 살이. 열살때 이런, 이런, 이런 음악을 하는 거예요. 열 살이. <웃음> 네 계속.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동그로 살수 없는 게 뭡니까? 아젊음이로살수 네. 없는, 없는 게 뭡니까? 추억, 사랑, 시간 사랑 그렇죠, 귀여워. 시간 네, 네. 얘기했죠 시간은 올해는 이미 여섯기 때문에 젊음은 꽁자입니다 그렇죠, 젊음을 다시 얻는 거죠 젊음에서 계속 살수 있어요 60세는 왜 젊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 네, 아, 수프트씨는 지금도 아, 계속 늙었다고 아, 얘기를 하시지 맞아. 않나요? 우리 늙어 아, 그래. 우리 너무 늙었어라고 항상 말씀하시고. 지금 저희 하셨대. 나이가 스물 다섯인데. 자, 저희가. 평생 6체나이1 0세가 되면 네. 네. 굉장히 세, 생활 속에서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네, 네. 저희 저한테 그러니까... 저쪽 같은 팀이라고는 알고 계시죠? 네, 네 발언권을 네. 네. 전혀 얻지 <웃음> <맞지> 못하고 계시죠. <웃음> 다음 번에 <웃음> 나갈 겁니다. 아, 네, 네. 다음 네. 번저 친구는 굉장히 비장해 보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아, 알겠습니다. 아, 아, 저희 어떻게 보면 불편한 상황들,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불편한 상황들이나 좀 나에게 불리한 상황들이 오게 어, 됩니다. 아, 맞습니다. 이거 굉장히 그렇지만 좋죠. 열세, 열세 어린 날이냐면 어린 아이라면 그런 불편한 상황들이 왔을 때, 어, 너 이거 무슨 이거? 누가 이렇게 하랬어? 이게 뭐예요? <웃음>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 <웃음> 어린아이를 누가 이뤘습니까? 그건 그 양아치 아닙니다 정말 수술그렇죠자 인턴스텔라 팀 진행해주세요 네, 이제 아니, 마지막으로 총정리 저희 아니, 진행하라고 하셨습니다 현 팀이 아, 들어가셔서 야, <웃음> 야, 야, 야, 야, 야저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인천, 네, 윤정환 씨 네네 연습 끝나고 맥주 드시죠? 아, 저 요즘에 안, 안 먹습니다 즐겨 먹었지 않습니까? 아, 예전엔 그랬죠 네, 만약에 그런 술들 아무것도 음. 못합니다 아, 저는 맞습니다. 요즘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네. 여러분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권조차 투표권조차 없습니다 중요해요, 이거 그걸 가지지 못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정치적으로 가면 어, 말을 말을 제가 정말을 위험하고 제가 할수 있는 말인데 여러분들께서 아나 아, 이거 뭐지 이렇게 해서 어린 거를 <웃음> 아니, 장점으로 <웃음> 가져가실 <웃음> 거랍니다. <거람이 웃음> 네. <웃음> 아, 10살임 <웃음> 법적으로 <웃음> 일을 못 하고 혼자 생활할 수 없어요. 그렇죠. 네. 네, 누구에게 계속 의존하고 평생 부모님 아니면 어른들한테 의존하고 살아가야 돼요. 네. 근데 만약에 우리 머릿속 정신 어, 연령이 25살, 네. 2세살이라면 그게 정말 답답하지 않을까요? 아, 아니요? 어, 어, 어, 자, 그리고 제가 셔씨가 셔씨가 그 15분 동안 준비하셨던 그래도 좀 충격 다시, 아, 한번 아, 다시, 다시 한번 말해봐 다시 한번 아. 그냥 막,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바로 얘기하려그 했는데 다시 하세요 지금 자리 아, 네. 받아줄게요 충격받는 척 보여주세요 네. 네. 충격 아. tomb... 아, 네. 10살이면 법적으로 일을 일을 할 수가 없고 혼자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누구한테 의존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린 나이라면 돌도 씹어먹을 나이입니다 아까 조슈원 말했던거 축하할게요 지금 우리 지거 뭐죠? 우리 아이돌죠 근데 열세때 아이돌 본 적이 있죠? 근데 10세대 아이돌 본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아직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만약에 요 시세 유치의 라임이었으면 우리 최초 요 시세로 이렇게 하는 아이돌이야. 오, 그리고 최초의 최초의 유치의 아이돌 그리고 60세 아이들 그리고 생각해봐요 항상 8시 지나면 미소년자들무대 네. 네. 10시, 10시 10시 지나가면고 아, 10시, 10시. 지나가면, 아무도 네. 못합니다 네 아무도 못해요 무대 여러분들 만약에 10시 되니까. 지나면 밑에 우리 캐럿분들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야, 근데 우리 나이 때문에 무대에 무대 못 올라가요 나도 약간 캐럿들은 항상 그 10시 넘어서를 기대할까요 그 전에도 충분히 방송이. 근데, 근데 만약에 방송 열 때는 당연히 캐럿들도 이해해 줄 거라고 합니다. 1 0 살짜리가 1 2 시에 뛰어다니는데 캐럿들을 걱정 안 할까요? 자, 한번 지금 한번 반박 해봅시다. 불가능합니다. 네. 자, 이, 이 나라는 60세로서는 법적으로서 성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걸다 누릴 수 있고요 나이가 되지 않아서 하지 못하는 것보단 할수 있는 게 많다 이것으로도 장점이 되지 않을까 그쵸마음부터 아, 편하지 좋습니다. 거기서 플러스 몸이 늙는 거지 마음이 늙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승관 씨말 네. 어, 잘했어요 저, 저 혹시 마지막으로 얘기해도 됩니까? 네 말씀하세요 <웃음>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까 누가 말, 말했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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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부모님부터 말을 하고 현재, 저도 얘기하도록 진행. 하겠습니다. 아, 저는 진짜 한명한명다 반박을 하고 싶은데. 네, 네. 저도요. 우선은 부모님과 무조건 함께 살아야 된다. 그리고 10시 이후에 방송을 못 한다. 그렇게 됨으로써 저희는 강제적이지만 어쨌든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한 겁니다. 퇴근에 빨리 할수 있어요. 규칙적인 어 잠에 드는 것과 규칙적인 <웃음> 식사. 키가, 키가 키가 많이 크겠네요. 예, 네, 어, 저희가 그쵸. 평소에 정말 많이 바라는 어, 그런 아,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자, 지금 9시 50분입니다. 네. 10분 뒤에 퇴근할 수 있는 거예요 와, 진짜 <웃음> 그렇면5 0대가 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본원이가 <웃음> 말한 것처럼 조금 부럽네요 왜 자꾸 의존이라는 얘기를 쓸수는지잘 모르겠는데 경제적인 <웃음> 활동 어떻게 할 거죠? 경제적인 활동?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나이가 어려서 못한다 그것도 일단 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나이가 어렸을 때 하버드대학교 가는 천재적인 그 아이들은 하고 싶은 일이 경제적으로 돈을 도아 100명 중에 한명꼴 그렇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을 꼴다. 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이가 어려도 할수 있다 나이가 어려도 쇼미더론이 나 경제적인... 그쵸? 좋은 성적을 거둬서 공연하시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 네 그렇군요 <웃음> <웃음> 여러분들이 아까 10세는 의존을 하면서 산다고 했죠 자 끝나셨나요? 아닙니다 아니, 안 끝났습니다 진행해주세요 사람들도 좀 이상해서 다 들어주지 <웃음> 않나요? 지금 <그냥> 씨가 <기장의 웃음> 아예 들어주지 네. 않나요? 네, 진행해주세요 저옵니다 웁니다, 1 진행해주세요 10세네요 10세는 협박입니다. 아무리 육체가 어리고 당신은 육체가 60세기만 그래도 정신은? 그 깨어있는 정신 만약에 우리 나이, 정신 나이가 그대로 간다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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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요 신선 선농탕에서 어린이 세트 아세요? 신선 선농탕에서 <웃음> 어린이 세트 옛날에 초등학교 때 많이 먹었거든요 그거요 그 <웃음> 그거를 먹을 수 있어요 나리그거로 배가 찬다고 생각합니까? <웃음> 아니요 하지만 육체 나이는 17이기 때문에 장이 크지 않고 그리고 그 어린이 세트 <웃음> 먹었을 때 얼마나 <웃음> 그추억까나 지금 울 뻔했어요 <웃음> 그 돈도 부모님, 분, 지금 부모님 돈으로 먹지 않습니까? <웃음> 아, 그 돈을 절약해서 쓰면. 쇼미더머이야왜 <웃음> 자꾸 쇼미더머이다 아니 10세 나이에서도 충분히 합법적으로 돈을 벌수 있습니다 못 벌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벌어요? 얘기해봐요 알바할수 있어요? 못합니다 알바를 하지 않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유튜버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경 형처럼 작곡을, 작곡을, 작곡을 해서 음악을 판다든지 이런 식으로 충분히 바닥에서 동전을벌수 있습니다 바닥에서 동전을 주는 수도 있어요 아니면 부모님한테 설거지를 한다든지 예. 그렇죠 어, 어. <웃음> 어, 그게 알았어요. 곧 의존입니다 저희가 네. 그게 <웃음> 의존이에요 의존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도록 예, 어쨌든 하고 어쨌든 의존은 합법적으로 충분히 돈을, 돈을 벌 방법은 음. 충분히 많다는 겁니다 10세는 예. 어, 아이스크림을 먹어도 이가 시리지 않습니다 60세도 안 시리죠? 60, 나 진짜 이게 <웃음> 6 0세도왜 시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 제가, 제가 지금 시리거든요 저희 아버3 드세요, 저희 아버지 제가 지금 시리다고요 저희 아버지 3개씩 드시요가6 0세되면 시릴 거 아니야 그죠 저희는 안이스 근데 요즘에 요즘에 이제 뭐 의료 그것도 많이 좋아져가지고 100세 시대에서 60세 도좀 건강할 것 같은데 그래도 10세로 사는 게 좋은 게더 건강하죠. 네. 피부가 와, 아, 피부. 아, 피부가 그 발을 왜 60세도 피부가 좋습니다. 왜그 그 10세에 비해서 우리 외적인 거로 가지고 없어. 자, 발음, 발음 주의해 주의 주세요. 주세요. 다시 한다. 네. 네. 저스스 마무리 죠 피부가 할 말이 없습니다. 아, 아, 고 알겠습니다. 지금 퇴각합니다. 이토요이 아, 굉장히 정신건이 안 좋았었는데 <웃음> 네. <생각합니다>.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 솔직히 처음으로 토론하 해서 화해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화해해요. 60세, 10세 뭐가 중요합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딱한 마디씩만 듣고 끝내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제가 하겠습니다, 마지막 마디 진짜 또 이번에도 망치기만 하세요 10세와 60세, 60세의 차이는 10세는 못할수 있는 게 있고 60세는 본인이 하고 싶은 걸다할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똑같은 영, 전신 연령으로 그 나이로 간다면 저는 하고 싶은 걸다할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자, 5분, 5분 뒤에 태, 퇴근할 저도, 수 있습니다 저도 네. 마지막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한 마디 해주세요 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네. 네. 우와, 멋있다. 자, 와, 네 멋있다! 양팀 모두 더 이상 이제 펼칠 논리가 없으므로 이번 주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뒤에 퇴근할 수 있는 실세가 쉬... 좋지 않나요? 네 5분 뒤에 퇴근 부럽네요 네. 네. <웃음>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논리에 설득 당하셨는지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정확히 댓글로 10 또는 60으로 남겨주시면 정말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자, 저론 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와 이거 머뭐하는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눈 감아봐.